가성비 정말 최고 수 순으로 휘뚜루가뚜루 있기에 민수를 해야겠다 오늘은 처음 찍어보는 영상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되게 조금 조금 쇼핑들을 했는데 다 금액대가 높지 않은 5만원 이하의 패션 뷰티 아이템들을 구매를 했거든요 사는데 부담도 없고 가심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쫀쫀달이 비싸지 않은 물건들을 사는데 되게 빠져있는데 이 제품들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요, 모자를 샀습니다. 하이스쿨 디스코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5만원 조금 안 되게 막 무신사 쿠폰 매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샀는데 예전부터 이런 방고지 모자를 검정색깔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니트로 된 거, 퐁실퐁실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고 싶다 하던 찰나에 불가의 그 유나 님 있잖아요. 제가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요거 흰 색깔을 딱 쓰고 셀카를 올리셨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는 손민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랑 약간 머리 기장도 <웃음> 비슷하신 것 같아서 애중간한 코런 기장에는 모자가 안 어울린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되게 예쁘게 착용을 하셔가지고 이거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싼 거예요. 약간 똥같게 위에가 떨어진 느낌이 아니고 사각 느낌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조금 잘 써주셔야 하는 모자예요. 이렇게 쓰면 어 죽음을 먹는 자들 느낌이 나긴 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완전히 넘겨준 다음에 저의 이제 머리에 맞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 써줬는데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다크해 보이고 좀세 보이고 힙해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제 안에 있는 흑염룡을 깨워주는 그런 느낌으다가 이런 걸 사왔습니다. 올 블랙 책장으로 입고 요거 하나만 딱 써주면 은나 되게 힙스터 된것 같고 막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중앙에 조그맣게 로고가 있어가지고 포인트도 되고 저는 아주 만족을 했던 제품입니다. 올 겨울동안 잘쓸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쇼핑몰인 66걸즈에서 구매한 옷들인데요. 66걸즈 옷들이 다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엄청 큰 세일을 할때 몇 가지 구입을 해봤는데 다 너무 성공적이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보라 색깔 팬츠를 샀어요. 제가 평소에 편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바지 입는 걸 좋아하는데 엉덩이가 좀큰 체형이다 보니까 바지 핏이 이렇게 딱 붙거나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체형에 맞는 바지를 사기 되게 어려운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바지 통도 엄청 크고 딱 붙는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와이드 핏이 되게 잘 빠져가지고 진짜 아무 옷에나 그냥 걸쳐 입어도 너무 편하고 핏도 예쁘고 이렇게 컬러가 되게 흔하지 않은 약간 그런 보라색 깔 컬러잖아요. 그래갖고 포인트가 확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 교복 수준으로 진짜 많이 입고 있고 이 치마도 샀거든요. 이것도 66걸즈에서 산 건데 컬러가 아까 보여드린 팬츠보다는 조금 훨씬 연한 연 보라색 미디 기장의 청치마인데 청치마 같은 경우도 성지가 너무 얇거나 막잘 늘어나거나 스판기가 있으면 엉덩이가 너무 강조되고 체형에 뭔가 단점이 잘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놓 안 입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M 사이즈를 사서 그런지 허리도 굉장히 넉넉했고 기장도 보통 청치마처럼 짧지 않아요 딱 약간 무릎 반 정도 오는 그런 적당한 사이즈라서 평상시에 데일리 룩으로 휘뚜루마뚜루 입기에 진짜 좋은 그리고 또 컬러도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보라색들을 사보긴 했는데 보라색을 좋아하면서도 보라 색깔 하이를 진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약간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생각보다 되게 무난하고 오히려 오히려 평범한 룩에 매치하기 되게 좋아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컬러감이 있는 하이들은 위에 좀 비슷한 이런 티셔츠로 톤온톤으로 매치를 해도 예쁜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흰 티나 검정 색깔 되게 무채색에 무난한 컬러들이랑 매치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66걸즈에서 구매를 한게 있는데요. 바로 이 상의. 니트 가디건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약간 검정색, 흰색, 짙은 보라색 컬러가 얼기설기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짜임의 니트 가디건인데 일단 가격이 진짜 저렴했고 제가 상체에 살이 이렇게 막 몰려있는 체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니트 종류는 잘못 사면은 진짜 덩치가 막 이따만해 보이고 부해 보이고 막 5kg 더쪄 보이고 이래가지고 가디건에 실패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얘는 뭔가 탁 핏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부한 그런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정말 무난 그 자체! 그냥 요런 니트에다가 뭐 치마나 바지나 아무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를 가디건 형식으로 걸치기만 해도 예쁘고 되게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라서 구매하고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 에이스컨즈 맨투맨을 샀는데 아주 그냥 무난무난스한 그런 맨투맨이죠? 이게 남자 사이즈여가지고 구호를 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만원도 안 주고 샀어요. 에이스컨즈를 정가를 주고 사면 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에이스컨즈가 인터넷에서 갑자기 할인을 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쿠폰을 막 먹이고, 할인을 할때 이렇게 사면은 완전 득템을 할수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레터링도 요즘 약간 유행하는 선으로만 돼 있는 그런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 요런 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사무실에서 교복처럼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두툼두툼한 재질이어가지고 진짜 질도 너무 좋고 완전 탄탄해요. 그냥 레깅스 입고 입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핏도 그냥 딱 스트레이트 핏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습니다. 막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성비 정말 최고. 다음은 모더모다 샴푸 혹시 들어보셨나요? 30대, 40대 이상 분들한테는 되게 핫한 그런 제품인데 세치를 자연적으로 갈변시켜주는 그런 샴푸인데 제가 7살인가? 완전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머리 안쪽에 이만큼의 영역에만 세치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다른 사람들은 외모에 콤플렉스가 심하다 할때 나는 진짜 이 세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막 하는 포니테일도 잘 못하고 머리 컬러도 제가 쿨톤이어서 어두운 컬러를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진짜 염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치 염색으로 계속 검멓게 염색을 하다 보면 은 여기가 앵간한 컬러는 아예 안 들어요. 그래갖고 약간 울려 겨자 먹기로 끝발을 하고 살았는데 이 제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한 3개월, 4개월을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미 한 통을 다 썼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막 유튜브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갈리는데 일단 저는 너무 효과가 좋았고 엄청 검정색이 되진 않아요. 완전 새하얀 새치의 경우에는 자연갈색 느낌으로 컬러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좀 밝게 헤어 컬러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염색하지 않아도 그냥 샴푸만 하면서 색깔이 갈변이 되는 거니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밝은 컬러의 그런 염색들도 할수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5만원 이하로 투자한 것 치고는 정말 삶의 질을 바꿔줘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처럼 새치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던 5만원 이하의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쇼핑템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진짜 더 많이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딱 이거 진짜 마음에 들고 여러분도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만약에 제가 또 11월에 좋은 템들을 발견하면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 안녕